들어간다 어차피 용병인거 저 개꺼 같네 저거 너무 얇아가지고 <웃음> 겁나 멀리 스폰 되네 음. 진짜 약간 스폰이 좀 정, 정직하지가 않은 음, 좀 억가 스폰이 있다 야 존내 멀어 그냥 음? 그냥 양심 도없기 그냥 한대 때려주고요 저쪽으로 튈 거니까 창 왼쪽으로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해독기 견제도 되고 1 플러스 1이죠 어차피 플래시로 마무리 할 거라 이제 존술사 같은 거는 뭐 딱히 생각 안 써도 됩니다 이러면 한개 써야지 있... 어 이거 너무 죽는데 이거? 아 이거는 안타까운 판단이죠 그니까 러나이아트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너무 야빴어요 우리 주술사님이 이게 우리 탐사 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자, 어, 이거 곤란한데, 이거 플레어 하잖아. 아! 킹 심이 걸뭘 쳐다봐? 배대하되 없니? 킹심이 이걸 아니야 킹심은 모든 것을 평정하지 괜찮아 농심 아니고요 어? 안녕? 야 반가운 얼굴이다 야 이러면은 무난하죠 지금은 간가? 어, 지금 안갈래 또, 똥,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음, 절대. 차독으로풀존지감이면은 뭐, 굉장히 좋아요. 그냥 생존자들이 그냥 용병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용병이 뛰어와야지. 이거 절대 뭐, 뭐, 못하거든요? 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입이 한대 맞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아니지, 이거. 아용병 왔어야지 나야스를 어? 나야스가뚱으로 보여? 용병아 거기 숨어서 뭐해? 너 뭐야? 어디갔냐? 아 지감으로 간건가? 용병이 빨리 와요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어? 너만 기다리고 있어 모두가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서 어 축복을 하고 있단다 아 더블다운은 해야하는데? 까비 바로 때려가지고 평캔 해주고 아, 따라갑시다 아 앉혀 그냥 와 지명수배까지 미쳤다 이거는 각이다 지명수배가 나오네 <웃음> 야 이거는 삼선 죽이라고 확실하게 그냥 사망선고를 해주는 약간 급급이 아닌가 아 아파요 오늘 점심맨 좀 판이 안좋아가지고 저녁랭에는 좀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랭 한 판도 못 이겼거든. 어. 약간 그런 액땜도 있는 듯.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그게 있는 법. 자, 아대 쓰게 만들고 따라갑니다. 쏠피가 됐는데 뭐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고아왜 자꾸 지감 들어가요 니마 지금 가고 싶어요? 에? 아 지금 가고 싶냐고 아, 가고 싶어? 보내줘? 아 보내주냐고 아 보내주냐고 일로 와나? 아 자꾸 지감으로 가 이분 야무지네 그냥 아퐁아퐁아 아, 아, 죽어 그냥 어디까지 버틸거야 안 치고요. 제가 뻘짓만 안 하면은 이길 거 같죠. 아, 이제 내절을 하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절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방금 저기서 까먹게 떴잖아. 여기서 온다는 거거든. 어. 잡아주고, 뭔가 핑 튀는 거 같았는데, 아닌가? 어, 개 빨라. 뭐야. 아, 진짜 개 무서워. 아, 뭐야. 항복하시네.